다가 출근하려고 일어났어요. 출근할 때 들고 다니는 출근 파우치고요. 립밤이랑 핸드크림 고운도 여기다가 다 넣어놓고 가방에 넣어줍니다. 가방은 제가 좋아하는 오롤리데이 에코백이고요. 이번에 다시 사려고 보니까 이게 이 색깔이 품절이 됐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카드랑 지갑 챙겨가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에어팟이랑 메모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도 택시 타고 가려고요 파원증 휴대폰 배터리가 몇퍼 없는데 병원에서 충전하려고요 그러면 저는 다녀올게요 안녕 그고서그다고이연이 커서 안보어서요아그라운드는 가끔 가끔 가는데 관대 입구 근처에서 그왜 아. 음? 그래? 그래. 밥안 먹고 <웃음> 생했 <생각했어. 웃음> 좋죠이라고 이렇게 거둔다거나 좋아 위에 크게 있는 것도 좋아하고 이 거는 갖고 잘 안하고 랑 왔었는데 잠수강 안 나셨다고 하길래 근데 나는 어하 t h a y 친구네, 고김밥이 배민에 이점 해가지고 점심 시켰는데 방금 도착했습니다. 고김밥 모듬 세트랑 불어묵 하나, 유부김밥 하나. 요렇게. 주문했고. 음. 요거 시리지 스프라이트를 왜 보내주셨지? 그럼 어떻게 알고. 보내주셨지? 그냥 주시는 거는요거는 아,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라모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새로운 새 누구 바쁘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라 <목소리로> 엄청 좋아 했던사랑고 그런 게 하나하나 떠오르 근데 현호 씨가 전날 이제 전씨 마지막 샌드위치. 아,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그릇 셀까? 셀까? <목소리도> 일부 잘하잖아 찌물부터 내가 민정 오빠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서 체형 얼룩 지우개인데요. 옷에 이렇게 얼룩 진거 지울 수 있는 스틱이라고 인터넷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구입 해봤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박싱한 에이유트 티셔츠인데요. 내라 먹다가 흘쳐가지고 흰 옷에 이렇게 얼룩이 졌어요. 이 스틱으로. 지워보려고 해요. 선스틱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판매자분이 사용방법을 되게 상세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요 스틱이 뭐 무조건 싹다 지워지는 건 아니고 묻었을 때 즉시 최대한 빨리 닦아야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일주일 넘게 지금 방치가 된 상태라서 사실 막 드라마틱하게 잘 지워질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사두면 은요민하게쓸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물을 좀 묻히고 그린 스틱을 바르고 살살 비벼온 다음에 조금 지워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쉽게 지워졌어요. 100%는 아니지만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 지워졌어요. 여기였거든요. 감쪽 같죠 아까 아이스크림 흐른그 자국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 정도면 진짜 썩 괜찮지. 방금 만든 내론 스무디 같은 건데 맛없어요. 오늘 룸메 언니랑 약속했어가지고 언니 잠깐 보고 오려고요. 제가 언니한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언니 만나면은 엄청 혼날 예정입니다. 에서 버킷 탭을 샀는데 택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쓰고 다겨야 되나? 다른 분들은 막좀 헐렁한 느낌으로 힙하게 막 이렇게 쓰시던데 제 두개가 커가지고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이걸 팔아야 되나? 팔까 싶어가지고 아직 택도 못했고요. 휴가 갈때 쓰려고 산 건데 휴가를 못 까게 됐어요.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시소하기로 고 이게 환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모자가 좀안 어울리는 두상이에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쓰는 건데 이렇게 쓰면 은 머리만 눌리고 모자 쓴 보람이 없잖아요. 음, 이런 느낌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음, 너무 이상한 거지. 파마를 하면 은 항상 삼각김밥이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머리 해주신 쌤한테 삼각김밥이 안 되는 단발 펌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신기하게 머리를 뽑아주셨어요. 위에는 이렇게 매직으로 쫙피고 밑에는 이렇게 파마하고 수좀 쳐가지고 볼륨감도 있는데 좀 가볍게 만들어주셨거든요. 매직까지 하고 파마하고 클리닉까지 했는데 선생님 자체 행사도 하고 있어가지고 꽤 괜찮은 가격에 하고 왔어요. 오늘은 흰 티셔츠에다가 비스티에 먹었어요. 뒤에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있는 나시예요. 요새 이런 느낌의 음류가또 유행인 것 같아서 소심하게 나시로 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와이드 팬츠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완전 힙한 느낌의 와이드 팬츠는 또 없어가지고 어제 이것도 그대로 <웃음> 돌려막게 해가지고 다녀오려고요. 질샌더 탱글백을 메고 나으려고요. 크로스로 매는걸 좋아하는데 나시끈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크로스로 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짐 챙겨가지고 에어팟이랑 틴트주어하면 되겠어요 안녕 제가또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온걸 봐서. 맞아. <웃음>